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네. 네. 하, 목사님 아쉽다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돼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라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일 데이예요 매달 마지막 주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음>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웃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야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음, 제가 그 딸을 키울 때는 몰랐어요. 딸을 키울 때 몰랐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키우면서. 음, 알았던 놀라운 사실은 사람에게서 고유의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을 씻길 때는 항상 좋은 냄새만 났는데 저희 아들은 목욕을 시켜도 때를 밀어도그 꾸리꾸리한 냄새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아들이 혹시 몸이 이상한가 했어요 혹시 좀 아픈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빠, 오빠한테도 그 냄새 나 <웃음> 보통 자기가 무슨 냄새 나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왜 냄새 얘기를 할까요? 어,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그 메이저 리그에서 LA 다저스에 있을 때 일화를 이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웃음> 처음에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선수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막 같이 지내자, 같이 노이자 했는데. 선수들이 자꾸 자기를 피해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너희들 나왜 피해? 라고 얘기했더니 선수들이 야 너한테서 마늘 냄새나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피자와 행버거만 먹었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그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친해졌다는 예화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에서 나는 모르지만 우리 고유의 채취 저는 이렇게 냄새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향기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향기는 내가 주로 무엇을 먹는가 어디를 주로 다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 채취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채취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냄새가 많이 난다 어떤 사람일까요? 빵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빵자나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냄새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향기가 주는 힘이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는 게 좋아요. 네, 이거 팁입니다. 좋은 향기를 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죠? 향기가 주는 능력이죠. 근데 혹시 악취가 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십니까 품고 사랑해 하고 성교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도 다 참겠는데, 목사님 그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몸에서 악취가 나면 <웃음>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니까 굉장히 쉽,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관계 안에서 주위를 변화시키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향기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집에서 여러분 특히 생선 요리하면 집에 무슨 난리가 나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비린내 어떻게 없으세요? 환풍을 하거나 문을 열거나 혹은 향초를 피우거나 가장 확실한 페브리지 어, 광고 아닙니다. 페브리지를 잔뜩 뿌려요. 그러면 냄새가 냄새를 제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냄새가 냄새를 압도함으로써 악취를 잡아내죠. 자. 이향계에는세 가지의 독특한 이미지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냄새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압도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드러내야 될 영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낸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어떠한 능력과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낸 교에게 회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향수만 뿌리고 일시적으로 내 몸에 있는 향을 감추고 어떤 일시적인 향기를 뿜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고 뿜어져 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의 것, 이 땅의 것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둘이 섞여 있는가? 여러분 섞으면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육적인 것은 악취잖아요 주님의 향기와 악취가 섞여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내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와인은요 물론 연도별로 좀 다르겠지만 뭐 제가 와인 얘기한다고 어, 목사님 와인 좋아하시나 봐 와인의 와인자도 몰라요 근데 정보는 드립니까 어, 좋은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좀 조사해 봤더니 좋은 품종의 포도가 있고 또한 이것을 장인이 담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품종의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도 적정한 온도에서 숙성을 시키지 못하면 그 포도주는 망한다는 거예요. 포도의 근원도 중요하고 오리지널 품종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숙성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구심과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숙성시키고 성장할까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냥 이대로 하다가 주님 뵐래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울르며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터의 향기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웃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토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토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나는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신다 나는 이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다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게 원하세요? 지게 원하세요? 이건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 삶과 내 승리와 복된 삶 하나님의 회복과 성취와 그 나라와 그의 꿈을 꿈꾸며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스도의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원하지 그 누구도 하, 그냥 이리저리 누저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스토를 아는 냄새는 그 향기를 알고 품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르심, 성대의 부르심은 아 그리스토의 아는 냄새를 아는 것, 이것을 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축하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하게 오늘 14제를 보니까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단어에 좀주복하기 원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당시 로마 장군이요.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대승을 즉 5천 명 이상 적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둘 때 로마 시 안에서 개선식, 셀러브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셀러브레이션을 할때 어떤 형태로 셀러브레이션을 하면 <웃음> 맨 앞에 정부 인사들, 원로들, 그리고 나팔들을 불면서 적권에게 얻었던 전리품들을 진열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곱 초대를 가진 제사장들이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 행진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로마시 전체의 그 하얀 연기로 가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 매우 향기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향기 넘어 네 마리의 말을 타고 희한 찬란한 옷을 입고 개선 장군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장군이 등장해요. 그 뒤로 함께 전투에 참했던 군병들이 나열해서 진군합니다. 로마 전체 이흰 연기가 보이고 이 향기를 느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야, 오늘도 이겼구나. 그러면서 그 셀러브레이션, 그, 그 페스티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 나도 저기에 개선장군처럼 이 연기를 내뿜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개선장군과 같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와 향기를 뿜는 자는 이런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승리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크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룹니다 모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큰 주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세 가지가 그리스토를 아는 냄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15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는 요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에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내외기 1장 9절에 쓰였어요. 내위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이 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소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소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를 갖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소의 심장을 찌르고 소의 각을 뜨고 소의 껍질을 벗기고 뼈마디를 잘라냅니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내장을 태우고 제사장은 이것을 번제단에 올리고 태웁니다. 번제로 싸그리 태웁니다. 그때 동물 타는 냄새가 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태우시는 거야 고기 타는 냄새가 끝내준다 이것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제 해의 각이 뜨이고 제해 껍질이 벗겨지고 제 심장이 터지고 제 문제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토의 향기를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며 이것이 승리로 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신과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해요. 자,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박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한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근, 저주를 받든, 심판을 받든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거지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아닌 악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에게 생명에 르는 냄새가 나는데 복음이 전파할 때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때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 이것이 생명의 이루는 냄새라는 표현인 거예요. 즉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여전히 내 안에 악취가 사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악취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진리로 돌이키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핵심적인 진리 우리가 그리스토의 냄새를 아는 진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충만입니다. 즉이세 가지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리스토의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의 그 보혈의 향기로 날마다 나를 채울 때 내가 그리스토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토의 그 죽으심의 그 보혈로 날마다 채울 때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그것을 채울 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제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내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악취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린 본질상 악취 덩어리예요. 그런데 냄새는 냄새를 제압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악취를 제압하고 내 본질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회개적 삶은 제 예민하는 거예요, 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굽률이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로 채워주세요. 이런 삶을 날마다 구현하는 거, 교회가 날마다 회개적 삶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유일한. 예수의 향기로 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회계적 삶은 내가 죽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해요 내가 살아서 뻘떡거리는데 어떻게 향기가 납니까? 내 안에 악취만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아닙니까? 내 계획, 내 자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전제를 까니까 못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직 안 죽었어.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 아니요. 여러분 이미 예수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활기를 치고 막 발버둥 쳐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의 보혈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계만 잘해도 회계적 삶만 구현해도 되는 겁니다 마공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 지방의 나병 환자였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옥합을 깨뜨렸더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옥합은 깨져야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그리토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무엇을 못 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깨트리시고 회계적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과 못낸 교회가 그리토의 향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향기로 채워야 되는데 부활의 향기는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부활의 전제적 권은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함으로써 진짜 주님 없이는 할수 없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어려움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분쟁, 갈라짐, 음행, 고소, 은사 논란, 거짓 교사들의 활동, 세속함, 미혹함 문제투성이었어요 심지어 바울도 야 교회를 포기해야 되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 훈계했던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라고 고민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2절 13절에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드디어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디도에게 얘기를 들어요 바울이요 당신의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교회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으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위로와 격려를 쓴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과 어려움 안에 있었지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있었지 그데 기억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작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덟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술라미 여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라미 여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니,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라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백합화와 같아. 가시나무의 백합화와 같아라고 말해요. 백합화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백합화가 향이 굉장히 진한데 언제 가장 진동하느냐 바람에 흐느껴 가시 줄기에 몸이 찢기고 잘려나갈 때 가장 향기가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경고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졌을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말씀하시려는 내 손을 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제발 너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강구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그 부활에 소망하신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며 성장할 때 마침내 내 안에 증인된 삶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때 불평과 분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니다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예수고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향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뚫어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낸다.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들 믿음이 참 좋다. 아, 너희 믿음이 참 크구나 이거 관심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큰지 적은지 그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얼마나 선하냐 야 너희들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가 진짜냐 이거 궁금해해요 그러면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보세요. 1장 말씀에 믿음의 덕을, 여기 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모럴, 가장 상의의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토인은 가장 높은 도덕과 유리적인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시죠?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내 욕망과 내승질과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편하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풀어내면 그것이 삶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와의 향기가 드러난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해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의 향기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다. 이세 가지가 너희 안에 늘 충만하길 사모하고 기도해라.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제안의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전히 수많은 의문점들, 수많은 부족함들이 보입니다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근데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서로 협력하고 소로의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성의 충만함으로 걸어갈 때 서로의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향기로 이곳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악취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통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게 실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대 노후라우신 그 영광의 향기로 가득하길 예수 그대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